아, 왜? 왜? 아, 싫은데. 굳지서싸인데요 d o 아. 이 뭐야? 정신병 우리도 바지 한다. 왜 이렇게 시비 거는 거야, 얘는? 어 이거 당해요 킬캐치 당해 요 지금 갑자기 투기장 됐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 수... 잡아 야 잡아 잡아 뭐 하는 거야 아주 유명한 결투하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에스트로워지네음 <웃음> <웃음> 아, 그냥 가자. 아, 안 낫긴. 알았어, 알았어, 야, 진짜 갈게요, 진짜. 진짜 갈게요. 아 <웃음> 이게 도대체 뭔가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꼭 여길 가야 되나? 커피에 집중되지 않고 디저트에 집중돼 있어. 어, 뭐이 움직이 뭐이 움직이는데? 뭐이뭐 이? 이 움직이는데? 뭐야? 괴물! <웃음> <웃음>